선. 선. 손! 손! 악수! 악수! 잘 지내보자 오늘, 올해도 잘 지내보자 핀 보여줘봐 친구들한테 여기 핀! 핀 보여줘 와핀 너무 이쁘다 잘 어울린다 너무 이쁘시네요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그럼 딴거만 찍어야지 그래, 땅콩 이랑 같이 찍어. 안다. 앉을 것인가? 앉아 해봐, 고생안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내 앙콩이 찍어, 나 앙콩이랑 찍어줘. 응, 찍고 있어. 땅콩이 좋아? 응. 콩이 맞나 까 응. 음, <웃음> 좋 <좀. 웃음> 왜? 왜 싫어? 아이고, 예쁘다 해줘. 아이고, 예쁘다. 콩이가 <웃음> 땅콩이가 하할거 같아? 땅콩이 같아? <웃음> 땅콩이가 막. 발로 만질래 어, 만져. 발로? 응. <웃음> 너 너무 소심하게 만지는 거 아니야? 봐봐, 엄청 크지? 엄청 크지? 나도 물래 잡아. 고기? 응? 어, 줘 볼래? 지금 줘 볼래? 지금 줘 볼래? 잠깐만. 안다안다야 응. <웃음> 너, 야. <웃음> 와, 엄청 크다. 학생도 너무 멋있다. 어, 멋있어? 응. 나중에 응내 찍으면 되겠네 하생금물 보면 가게 하겠네 뭐라고? 학생 힘들게 하지 말고 당겨! 내가 언제 힘들겠어 아. 갔다오자, 세미 마스크 쓰고 왔다오지 아마 무지개 마스크 타야돼? 무지개 마스크? 네, 응. 알았어 무지개 마스크 야돼 와, 나한 입만 주면 안 돼? 안 돼? 한 입만. <웃음> 너다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 아, 먹은 거 아니야? 나공아 응. 응. 냠냠냠냠냠냠 응. 응. 응. 다. 응. 응. 응. 응. 응. 테리야, 테리 이빨이랑 똑같이 생겼다, 우스스랑 내꺼? 응. 응 그렸네? 응 아. 꼈어? 키 걸렸다 응. 응. 키에 걸렸다 야. <웃음> 음. 이거 뭐게? 응? 어? 어? 복아천대복숭아혜리는 먹어서 생겼고, 태리는 주사 맞았잖아. 응. 응 그래 생겼잖아. 응. 치어 안 맞어. 치어. 아 근데 한나이 맛있는데? 왜? 응. 오빠. 응. 엄마 처음 엄마도 처음 먹어봐. 나 이거 안 처음? 먹어. 음 맛있다 안 먹고 이데 맛있어 먹어볼까? 응 음, 안 먹어봐 안 먹어 안람쥐가다안 먹어, 다안 먹어. 너나 다... 이거 좋아해 야. 다람쥐 먹는다 어때? 맛있어? 다람쥐? 맛있지? 람쥐 다람쥐 이 뭐야? 여기 집에 온지도 한 달이 넘었어요 네 여기 그, 살아본 뭐, 소감이 뭐, 어땠세요 음, 음. 너무 느낌이 음. 좋았는데, 어, 원래 집보다 더 편했는데, 원래 집에 가고 싶은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구나. 그, 그래도 편해, 어, 제일 편하긴 한데, 어, 옮긴 걸. <웃음> 면더좋을것 같아서 어제 놀이방도 있거든요. 놀이방에 컴퓨터를 넣고. 그런데라 오늘도 원래 집에 가고 싶어져. 아 그랬어? 집에 가고 싶어져. 근데 지금 여기도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은 또 원래 집집 근데 거기서 오래 살았으니까지. 두 번째 집으로. 엄마! 엄마! 응, 응. 세번째 집! 응. 네번째 집은 어떤 집일까? 그러게? 응. 궁금하다 나도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예요 네. 근데 네. 제가 네. 요즘 고민이 있어요 뭐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고민이에요 웃긴 질문이네요. 너무 예뻐서, 엄마보다 더 예뻐질까봐 걱정이에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어, 설탕 많은 걸 먹여주고. 왜요? 왜냐면, 그래야지 몸이 안 좋아, 예뻐지지 않거든요. <웃음> 그리고, 네. 오이랑 당근은 가지랑, 시금치로 금지예요 그래? 그래. 그 버섯도 곤지까지 안이요 아, 그걸 먹어야 지는구나빠지라고 하면 알로에를 발르세요 알로에? 알로에. 그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 와, 나 이거 브에서 들었는데? 아 그래? 제목 나는 하리블리라. 근데 제가 요즘 예쁜데 엄마한테 예쁘더라고 하는지 진... 어. 어. 진심 같지 않아나 봐요. 어떻게 진심 이 음... 엄마가 예쁜다는데 그러죠 아, 어, 엄마 엄마가 되게 예쁜데. 엄마는 내가 진심으로 엄마 예쁘다고 하는데 내 진심을 엄마가 어떻게 받아 주죠? 이런 건가요? 네. 엄마가 예쁜 엄마가 자기는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나봐요 그래서 믿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예뻐라 음. 짜잔 아래 주세요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짜잔 우리 이거 맞이있야지 어때요? 어떻게 해소들? 혜리가 말해줘 나는 엄마는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 엄마는 언니 이거 맞추기하다 알로에 벌린 것 같아 알로에 알로에 벌린 것 같고 머리 염색하고 머리 잘라서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이빨은 좀 삐뚤